놀라운 시대. 우리 장부모날, 네, 정부모날 바로 전에,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 하루 전이가요 이틀, 이틀, 이틀 전, 이틀 전 정부모날 이틀 전에, 괸실되냐 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습니다 <웃음> 한자 아, 아버래는여니가 네?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들만 모든 자산을 훔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소하는 비참한 사탄의 행동이지. 네? 네. 어떤 한국 정서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상속권을 훔쳐가고. 그 내용으로 아들을 고소하고 아들을 멸망시키고. 그는 사탄 마음에 들어갔던 엄마죠. 그런데 네? 아버님 자세는 훔쳐서 도둑어 눌렀습니다. 어머님의 후배자, 그들도 다, 왕관을 씌워주신, 주 것은, 어? 세번 대륙, 두 대륙에 세번 똑같은 행사 진행하신, 봤는데, 그사 돈만 주어하라 거짓! 그러면서 네? 아버님, 후배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호는 아버님한테 천부어뭐야 발대 교재 교본도 받았고, 통과 그 네? 전수도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네? 상속권을 받았는데, 그럼 우 사탄의, 사탄 세계의 법을 사용해가지고, 아, 왜, 푸베리아 삼성서시아 대신자, 이대원, 마삼대원, 군이, 동일 마크 못쓰게 하려고 했어요. 아버님은! 누가? 이놈들이고사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지와 우리 성도 유튜브 페이지이정잖아요그사이유튜브이 정도로 이정이정 무슨 이프도스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야, 자기 아들의 모든 상속권치 저, 도둑놈처럼, 악한 재벌 사모처럼, 어? 아들의 상속권과 아버님, 모든 힘을 훅, 고수는 있 5년 동안에 그냥, 모든, 어? 하는 활동들을 불어 날로그� g e 려그 h � h 그런들이 n 이 o 없는 l i t o 환학자 바벌론 음녀가 아버님을 배신하면서 아버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아버님의 교본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손을 들입 어떠한 세속 사탄의 사탄 세계에 무슨 어 모차트, 뭐 무슨 피카소, 뭐 무슨 이런 사기 같은 예술가들만 해도 그들의 그림들과 내용을 만지면안 된다. 종교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수변삭싹치 저기 마음을 계속 가버 다 결정하시고 승리하시고세우지는어도홀 인간도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재벌, 재벌 악한 사고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고소하면서 고소하면서 고소하면서, 고소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아버님의 다산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래도 가 조직이가 대신한 이대로 와 수천번 공력해서 세상에 있는 복장에서 아버님 후배자, 내수업자 대신자, 이 대형 삼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믿는 자들에게 종교 마크 쓸수 있다라고 종교 자유라고 미국 벤실베니아주 법원에서 연 양반 양반 법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웃음> 한 번, 한 번. 이제는 우리는 동일 마크를 숨기고 동일 마크를 네? 이제 동일 마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웃음> 아무리 고소하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막 왜? 얘네들이 거짓말이 자기들이 고소하고 내가 고소한다고 해. 자기 엄마가 아들을 고소하면서 아들이 엄마 고소한다 엄마가 아버지의 모든 자식을 훔쳐도 아들을 없애고 제스벨 제스벨 왕 왕비도 어? 다윗 왕의 모든 후손들을 없애고 사탄이들 근데, 그렇게, 그, 자기가 모든 절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어? 우리 국평과, 어우, 이정한테, 나는 절대 권력이 있다! 그래서 개불 완전히 악마 들어갔던 사탄이 들어갔던 개불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고 미친, 어, 고만과, 교만과, 어, 사와에 취하는, 취했던, 뭐야? 최고로 사모상, 절대 권리하겠다그사랑그훔 모든 내용들로서, 어? 아버님의 성령 없고를 없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의했을 때는 네. 아버님의 성령 없고는 물질적인 자산이 많이 없었지만 아버님의 성령을 들신하지않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붙잡고 네.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상대방이 있게 됐습니다. 이 예배할 때도 통일국기 통일국기 초일국기 국기를 올리면서 영광의 은사의 불가 이제는 수천만 개 천일국 통일 마크 통일 기들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천일국가를 부르면서 사탄 천일국 국가 한합자 마법으로 음룰 사탄 네. 헌법 공산주의 헌법 빨개의 공산주의 헌법은 사탄야 참된 전열국 헌법과 참된 전열국 이야 아, 한국이 천일국 나라의 국기를선지하국기를 네. 네. 국기를 들고 이제 천일국으로 네. 네. 그런 엄청난 도로에 대해는 우리 아버님의 천성경 발대의 도로 모든 것을 아버님께서 정하시 그대로 확산하고 출판하고 네? 아무리 이 대원 고소해도 미국법 세계 대 법원들의 뭐야 회를 걸있죠 연방 연방법원. 법원들의 세계가 이분들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으니. 아버님 말씀 그대로 천성경 승인하신 그대로 다랜태의교회가 그대로 출발해도 이놈들이 아무리 고소해도 이놈들이 지휘일까요 <웃음> <웃음> 이 마음대로 수령수고너들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우리만이 아버님 성경하고의 이 아버님 말씀을 보고하고 전 세계의 식구들과 함께 한국 로복해야 모든 세상을 산시와 한합자 바벌론의 음료의 사탄의 역사 통해로전 세계의 저주와 전 세계 경제 멸망과 이런 세계 대전 직전에 바벌론의 모든 예언을 받고 거짓. 자기들이 그 돈을 훔쳐가고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이 세계, 자기 발 앞에 와서 경배할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 거짓 같은 사탄주이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한테 올려. 예, 그 내용들로서 우리 한국, 일본 시끄리 아버님의 후계자 선속자 대신 10년 동안 못봤어니실 펜칠 및에서몇달 동안에 여기 추운 청평에 텐트에 앉고 화장실을 놓고 샤워도 없고 여기 g t KT 워칭 정성들이고 있는데 며칠 만안 왔다고 막막막 나야 얘기해 우리 한국은 10년 동안에 아버지 후배자 목표가 되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는 어? 이런 엄청난 세계 자원 승리, 마블는 운명다. 완전히 법장, 세상 법장에서 자기들이 아버님의 상대원권을 모든 세계 앞에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세계 앞에서 지들이 지배했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 일본. 수 네. 순회해야 돼, 순회. <웃음> 세계 대전 직전에, 네. 아버님께서 성령역사시간 한국의 보수 대통령이, 네, 교, 교, 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웃음> 아버님의 상교의 자 성수 탈퇴이신다는 네? 10년 동안의 한국 일본 방문을 못했지만 우리 식구들이 10년 동안에 울고 고생하면서 어둠 속에 네? 아버님의 상대원 꼴을 그리워하시면서 정성들이고 응? 눈물 흘리면서 들어오셨는데그 정성의 터져미래 응? 미국의 기반이 세지고 어, 그 내용 통하면서 크리스찬들도 개신교와 친모교와 모든 크리스 종단 종파들 이제 삼대 왕권을 모시고 새축복가정들러대고 아, 목사님 아들들도 <웃음> 목사님 아들들도 <웃음> 아버님 편대고 그런 큰 기반 터정이라 <웃음> 수천명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철천 왕국을 지지하기로. 십년 동안에, 우리 한국, 어? 권사님들와 전도들이, 과거에 배신하지 않고, 에? 아버님 권한권 에 있으면서 서로서로 격리하면서 서로 온만한 핍박을 먹고 온만한 조롱도 받고 상대방그위에서 싸움에서 싸움서 그런 사랑과 그런 정성들 때문에 아버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고이 승리의 기반을 닦으신 아버님의 소유의 목력을 종료 국기를 찾아, 찾아서 아버님의 소유권과 말씀 동일 마크만 아니라 동일 마크와 아버님의 말씀 이놈이 아무리 수용하고 사찰로 이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제는 아버님 말씀 확대하고 확대하고 출판하고 출판하고 더 멀리 퍼져 나가게 하고 동의 국기를 더 높이 높이 들고 천의 국가를 불면서 하나님의 천법 철류국 헌법 점들 자유와 a r 의 t e 한국일 b l 빨리 정신차리고 다음 대통령 t 누구 n 윤석윤윤열 윤석열 she 윤석열. 윤석열 네? 네? 한국 l l you. 한국의 u t t e 이번에 한국 가게되면은 대통령도 만나시는구나. 빨리 네. 국이 빨리 중국을 뭐야? 네. 네. 중국을 반세 반공하는 중국. 응? 응. 대만처럼으로 남한과 모든 일본 버원과 태국, 어, 필리핀과 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제3 세계 대전 이 터지고 있는 지금의 직전, 한국, 한국, 일본, 빨리 정신 차리. 우리 응? 한국에서 모든 군대 훈련 받았던 사람들, 총기 소유할 수 있게 허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은 크라이나를 공룡하지만 그놈들이 총기 소유 뭐야 불법 만들는데 급하게 총을 막시민들한테 막 주려고 해 넉넉히 해 그러니까 연막을 했죠 한국은 한국의 마지막 기획이죠 아버님께서 참복원 날 바로 이틀 전에 세계차원 법, 법싸움의 승리권을 다시 찾으시고 동일국기와 아버님의 말씀 말씀 수천만 개, 수억 개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천성용들과 갈등을 다 출판된 용들이 멈추지 못할 그 욕심과 악한 욕심과 사탄들이다 자기들이 거지였으니까, 자기들이 아버님 빚줄! 육을 통 종절, 죽이하고 했어. 자기들이 사탄이지. 근데, 아버님께서, 응?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위해 터뜨는 이제는 빨리 한국,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충정시적 빨리 모든 시민들이 절천 광고 응? 실천해 나가시면 갈 나라 빨리 되야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시 동양의 보건 됩니다 그두 나라들이 시작자인데요 아벨 왼총전 대신 청평 중심 성고이 네? 모든 네? 에덴 동산 응. 아벨 유엔 정착 동호성 한국과 일본 빨리 전유 헌법을 따라서 네? 모든 목사들와 네? 스님들도 스님들도 이 대화를 잘, 잘 아시지 한국에어가을우리큰스님들도 응? 만나봐야 돼. 요큰스님들도애국자이시잖 응? 응? 응? 응? 네. 한국, 한국, 불교는 센 네. 미국 불교는 참는 미국 불교는 응? 한국, 한국, 한국, 보수 한국, 한국, 죠국 한국, 불교 는국불국불국극국 한국, 한국, 불교한 한국, 센보스니까 그거는 아벨적인 불법이죠 그래서 호흡불계하고했어 호흡불계라고 했 스님들도 자기 음, 음, 그 전쟁이 음, 터질 때 스님들도 충돌도 싸우죠 야 소림사, 소림사 스님 <웃음> <웃음> 그, 그, 우리가 아는 큰 스님들도 아 만나면 같이 기도없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안날수 있는 어? 기회를 아버님께서 하아하시는그 다음 대통령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 기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언제이가 완전히 한국 십발이 빨리 날아가고 이번에 보수 다봤습또이 네. 사기 가로를 통해서 전 세계 지도층이 공산을 달라고 했던 것을 살지 하고서 전 세계적으로 복주사를 하고서 독주사 네? 통하면서 사람들이 예즈병, 예즈병. 한 학자, 마법원, 다장라든 모든 파보목초춰이 아버님 삼대 먹고 백줄와 혈통과 충격을 욕하면서 자기들이 껍질이라도 어? 뭐야 빵부불이히 이라도 그내 어? 욕심으로 돈을 막 얻으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삼십 체크는 뭐야 그응응 가로 유다처럼 삼십 양. 30년을 받았죠. 그놈들이, 하는 데 없냐서. 3 0만을팔 i n y a Palatine. Kunundi h a n a k 을 a 았 o b a 만 n d Omnesa. Sam, well, Samshin Manor p a 리스 y s a m 사람과 청녀들과 간편한 나를 근데 그 내용으로서 아버님의 욕은 권과아버지의 말씀 아버님, 의아버다 아버님, 아버을아이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다버님 아버님, 아통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야죠을하느냐가 차타, 누구라고 그걸 차타, 그걸 2대 2제 6 7제 6제 6제 노예들처럼 제 6제 6제 6제 6제 6제 6제 6제 6제 6제 6지6주 6제 6제 이제 6제 6제 6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잡아 버리의 모든 사탄주의 행동들과 자기가 하대기라고 하면서 뭐 자기가, 자기가 아버지 그리스도를 구했다고 보면 이런 사기네의 몸들이 다 봤습니다. 대신자신리신자신 귀신, 서그 귀신, 욕하 귀신, 귀신, 이신 귀신, 귀신, 귀신, 귀신, 놈들귀아 귀신, 아버 귀신, 귀신, 전세계 심판이 온다고 신귀 <웃음> 소 생기, 7년노 l 은 끝나자마자 기억하시죠? 나자자자자1 r 월달에 h i l d r e n c h i l d r 7년노 h 끝나자마자 같은 해에 l d r e n children, c h 죠 거기서 아. 중국에서 터지고 있었지만 이 h i 세계 h a t the t r 다 t h 기 s that the t r u t 노 is t 서 a t the truth is t 기독교인 우리를 욕했던 우리들을 항상 이달라고 기 기독교인들 이 우리의 형식이 잠들대로 아버님 사랑한다고 말로 했던 놈들이 돈을 주고하면서 타락하고 자기를 욕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버님의 빛을 펼쳐 왕권, 성대 왕권의 친구들도 되고 응? 우리의 형제자들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목사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믿고 하지만 너희 아들들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매일 하셨습니다 지수는 그 그대로 목사님 아들들까지 1 7원국급3 축복까지 원리 결칙하고 잡지 네.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네? 약한, 약한 사기농들에서피통되 있으니까 한합작업은 없며 네? 내용들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많이 깨닫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 이제는 그놈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이제는 아버님 말씀이 출판된 출판된 것과 동일 마크가 크게 <웃음> 사용해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주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들냐아 노래가 나오더라 아냐. 세례의 찬고함과 겨듭니다. 가장 상위가 있는 사람 사탄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알겠지만아버님께서온 기독교 기반과 불교 기반 온 아벨적인 사람들, 외국자기반을다 죽습니다. 아나, 님 가오, 가오, 가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 가오, 가오, 가오, 일오 일, 일신 일년 일체 일신 일년 일체 그래서 그 많은 고소를 당하고 그 아, 법적인 싸움을한 합자가 시작했지만. 결국은 한 학자만으로 인해가 지기고 습니다 왜? 그런지 그지, 그지. 전세계가 네, 아버님의 부계자, 삼촌자, 대신자 선택하는 행사를 다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엄마에서. 그내용으 이제 예? 여러분들 중평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한국, 일본 순회하기로는 천국에 감시 감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물론 예? <웃음> 한국, 일본은 아직도 예? 그거, 예? 격리. 격리한 시간이 있죠? 그거는 감옥 들어가는 조건이 되니다 시민들 허락이지 않은 아, 해방하기 전에 먼저 사탄의 모든 내용들을 이깁니다. 아버님께서 감옥 가신 다음에 올 우파를 주셔요 레이겐 대통령도 레이에 들어갔지만 레이겐 대통령은 제로 아버님을 지지하는 대중입니다. 워싱한 타임즈 신문까지 들고 어이든렌사이의 사진들까지 온 세계 앞에서 파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깐 전국 전 일본 한국식으이일는그 순회 동서, 컴도, 트리언, 트리언, 트리언, 국리가 다시 올라리언트다언 트리언, 트리언, 트리언, 트리언, 왕의기한왕의기한왕의기한왕의기한통의에한 항의에 대한 항의에 대한 항의에 대한 항의바위한터의골곳한 항의에 대한 사의들 대한 항의 이러게 되고 기독교인들도 회개하면서 기독교인들도 형제자매들, 응? 스님들도 스님들도 불교인들도 형제자매들 되고 응? 다 같이 다음 대통령 만나서 응? 한국을 세계에서 제1통영권, 제1종기소유출창왕국될수 있는 기반이 되니다이 제3세계 대전이 중국이 전 세계에 으로한 그런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아베권이 있는 나라를 세 자리에 강화해 온 시민들이 국방, 명병대 국방의 정신을 갖고 종이 소유로서 자기가평화군 경찰이나 책임의 것을 알면서 자기 들 나라를 지켜야 분위기와 그 성품으로 모든 장비를 강화했어요. 탱크, 비행기, 뭐 무슨 핵, 핵, 미사일까지 다 강화했어요. 이 자파 상영들이 계속 유럽과 미국과 동양을 어? 핵을 없앴으니까 이제는 나쁜 나라들, 독극 나라들, 소련과 중국만이 했죠. 그 강패들처럼 모든 나라들 어? 공포하고 주시니다 빨리 한국, 일본 정신 차리고 정비소유와 철창왕국의 천일구 헌법의 그러한 문화 문명권의 그러한 에너지기를 갖고 자기 나라들을 빨리 강화하시 일두 <뭐람> 동안에 해이 번을 사귀이 번이 사귀는 이두에1 e k 3일일 e e k 일에 w 일 e weeks, 2 weeks, weeks, 두 weeks, weeks, w e weeks, 이주사주했던사주사주 1주 사주 1주 이주1주마주이주주주주주 일번도일번도일번도 순행에 대해일번도 우리 에니카와 카이조한테 빨리 연락해. 이제 그놈들이 아무리 몹시나도, 그놈들이 아는 말씀과 통일 마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아, 동안에 <웃음> 정성들이고 하는 하신 우리 일본과 한국 식구들이. 이큰 법적인 승리에 네. 이제는 아버님의 소유권과 아버님의 말씀 동일하기 동일 만큼 다시 찾아오 이제 그 그놈들이 방황한 미친 짓에도 그놈들 치는 그놈들만 터낭난 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더 많은 생명, 새 생명들이 탄생이 나게 되고 타락했던 자들이 회개하면서 아버님 권업권로 다시 들어오고 회개의 역사와 <목소리> 자기들이한바람는 손, 독주사, 이즈, 독 독주사, 이즈, 까지이는 이즈, 독 이즈, 독 이즈, 이즈, 독 이즈, 독주사, 이즈, 독주사, 이즈, 독주사, 이즈, 독주사, 이 아버님 반역자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리그 얘기를 하면 아버님의 신 사랑 그들로용서받 아주 크리스사 그렇게 아버지의 뜻 3 0양원 무슨 30만원으로 아버님이 받는 데 있어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를 썼네 그래도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하기은게이 차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들이 다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정말말 아, 세상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게 되도 자기 영혼 그렇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죽입니다 다음 아오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독 주사 예병원 가겠습니다. 이제 죽가오는 상태에서 리지 마지막 기회일 수있 마지막 기회 응. 이란 미국과 모든 세계의 식구들이 정성들이 고기도해 응. 세계의 에와 한국 일본 수뇌에서 기도를 고 정성 들고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출소의 역사가 변천하십시오 타락된 네, 가전 사귀하는 분들만니다 크리스찬들도 미국처럼 지치고 크리스찬들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 역사는 한국 일귀일반신신도와불신이런 귀신, 귀신, 귀성령 역사가 귀신, 귀신, 귀신, 귀아 귀신, 하루 직전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걸리시고 이제는 그 아버님의 말씀과 본과 전일국 헌법과 전일국 기와 전일국가와 전일국 나라 나아가시는 것을 이제 이 아, 무사, 무사. 우리 한국 1만 1 0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는 배신하지 않았던 중요도를 했던 용감한 버의 권력권인 식구 원래 천사 장들의 노예를 로구지만아버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아버님의 상대방권만 피추벌한 별도의 왕권을 보호하면서 자기들이 이사귀놈 간부들의 천사장 간부들의 노예들로부터 왕들과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아, 누구? 아, 누구? 아, a 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 s h 누구? 아,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우리는 이제, 위험한, 모야 제3세계 대전이 터지고 있는, 그러한, 모야 중국과 소련의 동산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어, 3대 왕군에서 기도하신, 청평 아벨 유엔 청소년을 계셨지. 그래서 미래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과 모든 아벨류에 정착한 모든 네? 자유와 체육을 대통령들이 전편에 모아서 철창 네? 왕국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시기 세계 지도자는 네? 사탄주의 좌파. 네? 사회주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 지배주의가 아니라 아벨권이 있는 자유와 책임의 나라를 지키는 택도몰들 아벨을 정평해 착정 모아서 세계에 의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의해서 인권을, 인권을 보호하면서 어머님의 핏줄과 혈통하고 왕권을 모시고 세계, 세계를 부모의 마음으로, 참 부모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수성들과 대통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해서 알겠나? 네! 준비하고 빨리 네? 그전 세계 식구들이 이제는 더 심차게 용감하게 동일 국기를 들고 아버 말씀을 전파하고 어. 이놈들이 나로 막고 싶어도못 것만 있으니까 더 활발히 더, 더 성령의 은서와 사랑으로 세계를,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크리스도의 마음 야후님의 선발되는 종족왕과 왕들 비 전국 백성애국자들 아버님 대신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찬공원이 응? 우리 아버님을 높이 높이 응? 올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왕과 제사장들 제리다. 아만이 아시죠? 예. 이제 세례지 하죠. 일상세례태전이 터질 집중합니다. 세계의 순에게는말리수는다 네, 모든 네, 대통령들이 네, 이제 빨리 세계가 터진 전 모든 세계가 너무 한마으로 하나님의 왕국, 천고 저희와 지금의 왕국과는 죽어야 됩 마태복음 6.33절에 장 나오고 있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주어라 이게 나오 그렇죠. 네. 모든 세계 국민, 모든 저자들 하나님의 왕을 추구하지 않아하사탄주의 사화가 세계를 잡아게 소련은 원래 트럼프가 네. 소련 그냥 잘해가지고 응? 진미로 만들고 중국을 없애겼었는데 트럼프는 네. 많은 내용을 잘했지만 그 내용을 못했어요 어권도 지킬 수 없었고 네. 응? 응? 절대로 이런 범죄 조직들한테 나는 백악을 넘기면 안 되는데 방 u n 상대 y s 나 n d 그런 Sunday, s u 가 d a y Sunday, s u 미국을 y s 하고 미국의 모든 유럽모 있는 모든 d 민 y Sunday, 소련과 네. 중국이 세계를 북군주의로 치밀어서, 김수구, 네. 본 세계인류와 북군주의, 네. 사탄 정치, 사탄주의, 사탄주의. 아래 에해 네. 중심인물이 춤실인물이 춤인물이 춤실인물이 춤의인물이 춤실인물이 춤실한물이춤실인로한 춤실인물이 셨 서 하늘에서 한번더 기회를 한번더주시옵 한국 빨리 정시옵 다음 대통령이 한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시옵소 중국은 우리 그 대통령 인문제 윤석열 경제, 문화한토을해고시더자잖아공자당을 영원히 더더더더더 헌법 따라서 더국 헌법 따라서 더기 소유를 더더더더더더한더이쉽더빨더더더더더더더더이더더더그더더더더더더더 I'm not sure how you can do how 빨리 준비해서. 이대왕과삼대왕국과종조왕과왕비들 천일국 하나님의 왕국 조기를 들고 귀환 귀환 대통령만으로 귀환을 가졌습니다. 정성하되 공을 근본적으로 다고해 근본 공 오것만다시겠죠 응. 네. 네. 응. 이런 위험한 상황이 때문에 여기 응? 이후에 있는 분들과 중간 정선들이 분들과 팀에 열심히 정선들이고 응? 모든 것이 뭐라고 장부모님 대평성인데 대 장보원님 엄마 아장보 o Jump, j u m 장 o Jumbo, j u m 안사 j u 그 그래, 한국분들이 여기 미국 와서 있을 수 없는, 뭐, 기독교, 귀신교, 목사, 아들들도 전도되고, 뭐, 뭐, 축복도 받고, 3회 행사, 42승별로 하고, 기독교인들이, 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전도되고, 여러분도 기절했죠. 그런 역사를. 한국의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차기에 그르는게 항상 나 이제 그 때가 다시 왔습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저는 한국 어? 민력 내에 제일 큰 어, 뭐야? 아, 야, 야, 서울시 몇 명이라고요? 천만 명? 서울시 천만 명 되는 민병대 사령, 사령, 관이 뽑혔는데 기록경인들이 투표했죠 시민들이 투표했지. 그 누구였나, 누구 뽑혔나. 이상렬. 보리 우리, 우리 이 회장이 네? 모두가 겁나고 네? 그렇게 걱정했을 때이상에이으신 찬무처럼 상대왕권을 시고한시여문이와 한학자의 파란을 세게 건물했 이대왕과 상대왕권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화살만 다 다른 놈들이걱정이면서 네. 자기 얼굴만 저 자기들이 화 살아먹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겹이려면 이순신 장군처럼 나를 써라 하더라 키가 작으시지만 네? <웃음> 사람이 컸어 그런 분이 이제 밖에 사람들한테, 밖에 사람들한테, 크리스션들한테 대한민국 임병대 제일큰 도시 서울시 신안 아, 천만 명 도시 수도 임병대 총사연관이 2, 3년이 협회 <웃음> 젊은 분들들 몰랐지. 그런, 분, 그런 분이 그냥 아무 깎는을 몰랐지 이놈다. 총사령관 옆에서 너희 나무 가 보셨어요? <웃음> <웃음> 다 같은 놈들처이분 어떤 분이지? 인간의 법을 초월해서 하늘의 법을지켜서인간의 법칙들과 규칙들을 뒤로 두려하지 않고, 항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떠한 역사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제일 로 인류 역사상의 제일 큰 역사 드라마에서, 왜 권한권 한닌 식구들이 그 영화, 그 드라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 그리스도의 가장 그리스도의 혈통과, 그리스도의 왕광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헌법 그리스도의 영광, 영권에, 놀라운 길, 동자만, 사람들 대수, 정선들 대자바로운명을주어주던 세계 저주받 세계적으로 떨어졌어요 세계 경 g e 멸망 g e 몇명이 e Sage, Sage, s a g 지금 세계적으로 g e Sage, Sage, Sage, s a 을 e s 주 g e Sage, s a 1600만 명 중에서 자기의 경험가 됐다. 저도 훨씬 더 많이 죽주사들처럼 아버님의 상대옥건 모셨으면 확실히 주사 그렇다 주사기를. 그 생각하면 이라이가어머을때 내가 걱정하 계속 죽어가젊은이들 심장이 장의막 피로가 부고막 터지고. 젊은 선수들 뭐 스포츠 젊은 선수들 죽어. 우리 이이이 v 들도아 e n You h a i t u r I w a o o w you a l 어 순회하고 세계순회했때세계대전 막기 위해서 천천성들때 네? 너희들 기도해줄 거야 안해줄 거야? 예수님, 네? 수하 그래서 심각한 시대의 시간이 되고 심각한 대기 세상은 지대에 처한 게 많지. 전 세계 시대전계이 전쟁 시대로 넘어가고 지 쉬드 마이트에 그때 주문을 한 외쳤던 하늘에 계신 에신 그것은 기뻐를 들고. 한국에 있는 새로운 교수,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그 대통령이 한국을 예? 빨리 가야 그런데, 한의학적 어려는화가투 하지 않았으면. 벌써, 한, 국 10년 전이, 벌써 우리는 한국 사령관들과 모든 청군들과 모든 뭐, 뭐라 뭐, 뭐 스피커 하셨겠지? 맞죠? 의장 의장, 의장. 의장, 국회의장까지 활동하고, 막, 아버님께서 계실 때,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으면, 10년 안에 한국이 벌써 북한보다 더센 나라 됐지. 아주 무서운 위험한 어? 악한 놈들한테 위험한 나라, 강한 대한민국 우리 강사원장님도 어? 사총 사령관들과 뭐야 어, 장군들 앞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한 미국, 강한 일본 그런 강의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다 맞아. 만밀 t m i l 하나 a 잘 h I'm 완전히 히 u 하 e One day, c h 는 c o l a t 패 Pay me, pay 사 e pay 드라마, 한국 드라마, 여성 포르노 중국을, 루시엘의 상극 형 간통의 문화를 좋아하게 돼. 그 내용을, 어, 그냥 모든 기반을, 자기의 영광을 었어요 자기가 뵈면 뭐 하지? 아니, 자기, 자기, 한편 아버님 크리스토를 그냥 감사를 올렸으면, 아버님의 핏줄 혈통 왕권, 상대 왕권을 보호했으면, 엄마처럼. 엄마가 원래 아이들 보호해야 되잖아. 엄마들이. 여자들이 수천 조를 부질하게 되면 재벌, 악한 사모들처럼 사탄년다그 <목소리> 아버님의 기반은 만약에 상교권과 강와 화면이 계속 운영하시면 10년 안에 벌써 한국이 벌써 조국, 범복과 벌써 한국이 천일국 시작점과 아벨루엔 정착권이 있습니다. 그렇다. 니다 저희의 영광을 주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고야지 빛나게 그거를 우주에서. 하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참고보의 날에 발표되고 참구보의 날 전에 법정 법정에서 모든 아버님의 리권이 다시 오게 됐으니 이제는 아버님의 성령 역사와 그리스도 중심을 전하고 천일로우화목력권천일로가그 성령에 나새 노래 국기를 그 들고 그 응. 네. 네. 동일마크 동일마크 동일마크 하나님의 왕국의 왕국의 키이제 한국, 일본, 미국, 수천, 프레그네 쿠키. 중에의기키 수천, 수만, 다다찬. <웃음> 국민 רוצ d